미국에서 인턴 생활하고 있는 테리라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미국 현지에서 좀 느끼고 겪고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서 알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턴으로 온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방구할 때 주의할 점 그래서 제 앞서 영상 보시면은 미국 생활 채널에 두 가지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어, 정말 현실적으로 미국의 급여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가 정말 생활 적당한지 그리고 인터넷 급여로 생활이 정말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이제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으로 오실 해외 인턴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 해서 이번 편은 그런 내용을 위주로 만들어 봤을 때 운영한 지가 막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어... 미국, 이제 미국 인턴으로 오면서 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브이로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들을 보면은 제가 조금 미국의좀 여유로운 일상들이라든지 조금, 어, 미국 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이제 브이로그에 조금 담으려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막 색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부러 조금 필터를 조금 넣어서 색감도 조금 미국에 내가 느꼈던 그런 느낌으로도 맞춰보고, 정말 좀 한가하고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렇게, 어... 브이로그를 촬영을 했는데, 네, 맞아요. 진짜 미국은 제가 이제 찍어서 보여드린 게막 가짜로 만들어내고, 뭐, 장소나 환경과 날씨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브이로그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진짜 미국의 그런 모습이 맞아요. 이런 삶들이 너무 좋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 어느 곳이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좋은 점들을 한없이 또 말씀드리자면 끝도 없고 그리고 미국에 또 좋은 곳이 많고 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해외 취업 디테일하게 이제 해외 인턴 으로 걱 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돈 급여 인것 같아요 저도 오면서 진짜 많은 걱정했었어요 미국에서 진짜 내가 무자본으로 아무 돈 없이 와서 생활할 수 있을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급여는 똑같지 않나요 또는 뭐 한국보다 미국이 좀더 많이 받지 않나요 이렇게 말 생각하시거나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 뭐 겉으로 비교하면 은 급여가 미국이 조금 더 많아보이고 한국이 좀 덜해 보이고 뭐 월급으로 낮으면 진짜 한전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현실은 아닙니다 어, 캘리포니아,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최저시급이 이제 2019년 지금 제가 7월이거든요 7월 기준으로는 12달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 7월 9일자 기사를 보니까 뭐 15달러로 최저시급을 맞추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마다 너무 달라서 어떻게 실행될지도 모르겠고요 평균에 평균 700불에서 많게는 800불까지 렌트비를 사용을 해요 그냥 뭐한국 생각하, 한국이 생각하시는 원룸이 아니고요 진짜 뭐방 안에 아니면 집 안에 둘이서 쉐어를 해서 한 명이 700불, 뭐 한, 명, 한 명도 한명 700불씩, 뭐 각자 700불씩 이렇게 원룸 통째로 내가 쓴게 아니고 방 하나를 쪼개서 아니면 집, 집을 집 4명이나 3명에서 같이 쉐어를 해서 돈을 700불 넘게 내면서 생활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혼자 생활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점 고려하셔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보통 주급으로 급여를 주는데 보통 2주차에 이제 주급을 주거든요 그럼 주급을 받았을 때 벌써 주급이 방월세로 다 나와요 그래서 남은 2주차 주급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의 반을 먼저 반값으로 내고 시작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운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차량 유지비 그리고 뭐 기름값 보험비 뭐 소소하게 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용품들, 그리고 점검비 뭐 이런 거다 따지면 진짜 한 달에 기본 생활비만 해도 절반이 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보다 너무 비위생적이고 놀수 있는 곳이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미국이 조금 어, 캘리포니아 이미지가 막 해변이 펼쳐져 있고 야자수들이 막날 반개 있는 것 같고 늘 행복한 에너지가 막, 막 넘칠 것 같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 지역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좀 지역이랑 도시, 골목 완전 진짜 한 골목 골목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LA 하면은 막 고층 건물 많고 막 세련된 사람들, 막 세련된 도시들, 세련된 건물들이많아요 막...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만큼 진짜 홈리스들이 이렇게 많은 곳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인도로 이제 걸어 다니기도 조금 밤 되면 위험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돼 친 아침 시간대나 이제 오전, 오후 시간대는 에좀 괜찮은데 해가 지고 나서는 이제 모두 좀 버스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 레트로 타고 다니기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배달의 민족인 한국에 비해서 정말 반대인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짜 한국은 별의별 것다 배달시켜 주잖아요 뭐눈 깜짝하면 뭐 다음날 도착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음 흔히 아는 뭐 공공업무 그리고 여기 오시면 돈을 벌수 있는 자격을 받는 소셜 넘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셜 넘버를 받으러 가시는데도 그 공공기관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침, 새벽 일찍부터 줄을 서셔서 한두 시간 정도, 많게는 세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또그 안에서 절차를 거쳐, 거쳐서 진짜 하루에 오전 시간를 거의 다 날려버리고 나와요 그만큼 기간에서도 일처리가 너무 느리기도 하고 굳이 또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은 막 넘쳐나는데 직원들은 여유롭게 일 하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택배나 뭐 우체국에서 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보통 집에 배달해 주지만 뭐 EMS, 국제 배송을 보내시거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집에 수령인이 없으면 절대 택배를 주지 않고요 보통 뭐 면허를 받거나 면허 같은 거 이제 따시면은 직접 그 실물 카드를 받을 때도 최소 2주에서 길긴 한 달까지 진짜 생각보다 미국이 빠를 줄 알았는데 훨씬 느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감안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기다림의 미약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초반에 불편한좀 감소하시면은 미국만큼 또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기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 생활하는 거 편하신 분들은 훨씬 편한 나라인 것 같고 진짜 죄만 안 지으면 아무도 저한테 간섭하지 않고 건들지 않는 그런 여유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해외 취업 뭐 미국에서 삶을 꿈꾸신 분들에게 영상을 조금이나마 소소한 조언을 조금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도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그리고 미국 생활 자주자주 올릴 테니까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